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전기전자공학기초의 이재욱 교수입니다. 아, 제면으로 얼굴을 뵙는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긴 한데요. <웃음> 그 전기전자공학 그 상반부 1강부터 7강 사이에 7강은 뭐 총격리 복습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7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객관식으로 10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신범민이 말씀드린 대로 전개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필도로 해서 전개 역사는 한세 문제 정도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에 관하여 전화를 일으키는 물질의 원소, 원자, 원자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기타 어, 전압 전류라든지 뭐, 앙펠의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의 법칙,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이 어, 같은 순서로 쭉 진행이 되고 아, 중간에 휘스톤 브릿지라든지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도 있었군요. 예, 그런 내용들이 예, 담겨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내용은 파워포인트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일부를 제가 격관식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크게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충실히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은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트는 제가 추후에 어떤 내용으로 리포트 하시면 될 것이다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양식하고 뭐 리포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앙우사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좀뭐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으로 이제 전기전자공학기초의 전반부가 마무리 되고 제 9강부터 어 15강까지 15강에는 기본하고사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어 14강까지 에, 여러분들과 함께 에, 전기전자공학의 나머지 부분들 특히 교류라든지 이 후반부에는 뭐 전자공학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시간 여유가 되면 어, 아날로그 전자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o p 앰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의 분량은 사실 1년 정도 어, 강의해야 할 분량인데, 지금 한 학기 과정으로 잡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앞부분 두 챕터를 위주로 어,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 구강방송소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